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오늘 오천왕이 왔어요 오천왕 메가홀를 탔는데 껌모선장의 소개로 승선하게 됐습니다 아 전에는 오천왕이 잘오진 않았어요 보시다시피 배도 엄청나게 많고 부적부적한데 오늘은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북적거리진 않습니다 어제가 명절이었고 오늘이 명절 다음날 날짜가 9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칠물, 사리예요 그래서 유속이 좀센 날이긴 해도 이번 사리가 약살입니다 요즘에 제가 출조만 가면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오늘은 구름 한점 없습니다 날씨가 바다도 장판이고 바람 한점 없고 그래서 날씨에 많이 의존해서라도 많이 많이 잡도록 해보겠습니다 편집장은 즐기다 와라 하는데 날씨가 이 정도로 좋으면 조바에 연인하지 않을 수가 없죠 보니까 선수도 물칸이 다 있네요 주꾸미 터는 프레임도 있고 시설이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77톤이라 양쪽에 배 사이즈도 좀 크고 배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껌모도 얼른 잘해서 배 이만한 사이즈 바꿔야 될 텐데 날씨도 좋으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기로 나가신다면 좀 멀리 물이 많이 흐려졌다고 그라고요 거기도? 네 그래가지고 어? 원산도 쪽부터 네, 준비 좀 하겠습니다. 예. 예. 첫 번째 포인트. 어이쿠야, 물색이, 살이 물색 맞네요. 물색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 모차르트 8초 C160. 릴은 캐스트킹. 알리발 40달러 주고 구매 했습니다. 그리고 핸들 튜닝 한 거고. 원줄은 마카스 0.35. 오늘 첫 채비는 애자입니다애자를 보통 55g 뭐이 정도 하는데. 62g 까지 납 편납을 좀 붙였어요 그리고 편납을 붙여서 토성체비를 했습니다 지렁이 두마리 끼워서 네물 틀어드릴게요 오 설비가 되게 좋습니다 왜 토성체비 안나오지? 거추장에 나와요? 토성체비 안나옵니다 판단 빨리해서 안 나오면 바로바로 교체해야됩니다 자 시작한지 아직 5분이 채 안됐으니까 조금만 더 해보고 안 나오면 바로 바꾸려고 자안 나와요 바로 얘기로 바꾸겠습니다 오늘 사리랑 16호, 16호부터 시작합니다 자..아침에 일출 타임인데 아이고 훔쳤어 관심이 땀만 땀은 나네요 차다 올리세요 소성첩이 안납니다. 그래서 바로 바꿨어요. 싱커는 좀 무겁겠습니다. 16호. 사이즈가 조금 커졌죠? 옆에 선생님 잘 잡으시고 따박따박 나온 것 같습니다 오 이건 작다 잘 자, 나온다 자 후미에도 잘 나오고요 아이고 떨어지네 와물발이 엄청나게 셉니다 생장님께서 음, 열심히 해주고 계세요 날이 흐리니까 장축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12호 처럼 내시고 애기를 두개 달았는데 많이 들려야 한다면 우선 애기를 하나 끼신 다음에요 자 <목소리> 혹시 졸라이브에 <불안은> 좀 넘어가요 물이 <목소리> 약해질 때더다르세 아침에는 그냥 감잡으신다 생각하시고 12호 정도 쓰시는 분들은 하나씩 갈고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살이 물 때인 걸 감안해서 채비도 안 했어요 그냥 원줄 직결입니다 그리고 애기 하나, 추 하나 자 그린 장축광 브라이트웨어 여기 나올 때 그러니까 뭐 느나느나 하겠다 이거 말고 꾸준히 한 마리씩 잡겠다 이 생각만 하시면 좋은 조거로 이어집니다 따박따박 나오면 한 마리씩 주워 담기 날씨가 구름이 끼네 오늘 12시쯤에 구름 끼고 해가 있다고 일예보 이렇게 왔는데 이번에 포인트 옮기시면 어디까지 흘리실지 모르겠지만 14호로 내리겠습니다 살이라도 너무 잘 잡아주죠 네. 선장님 배질이 좋으셔가지고, 16코스면 막 신뢰되는 것 같아요. 한노스 내리겠습니다. 네, 예. 안 됐어요. 예, 없어요. 그린, 파랑, 다시 지금 이제 수박, 고추장 한번 넣어봤는데, 그냥 하루 종일 고추장으로 해야 되겠어요. 그 사장님께서 매너도 좋으시고 실력도 좋으시고 그냥 아.. 이게 흘러난데, 예. 떨어지면, 다 이게 오예예 그러니까 올라오다 떨어지지 줄 잡으시냐고 잘못 잡으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 오 <웃음> 어, 잡으셨어 완전 <웃음> <말씀> 드리자마자 잡으셨어 <웃음> 오우, 사무장님 아까부터 계속 저, 갑오징어만 잡으시네? 단차주고가시니까 갑오징어 계속 나오네. 오, 갑이다! 갑이다 오네? 오호! 자, 올해 첫 갑오징어, 아, 두 번째구나? 두 번째 갑오징어입니다. 오, 이기봉보기보다 조금 더 즐거워요. 야야 자샤 애기를 계속 로테이션 하는데도 특정한 컬러에 잘 나오는 컬러가 없습니다 일단 살이 물 때니까 빠졌어. 감이 잘 잡으시네 사장님. 따박 따박 넘으면 따박 따박. 아싸 사무장이 빠졌어. <웃음> 너무 잘 잡으시는 거지. <웃음> 작다. <웃음> 어, 갑이다. <가비다. 웃음> 야, 요 녀석이, 야, 얘 진짜 열쇠고리많아네요 이거. 자, 요 녀석. 아, 제가 혹킹 세게 했을지 모르니까, 나중에 방생하겠습니다. 으, 방에서 이 자식이 방생해준다고 해도, 어, 여기 갑이 통가 봐. 이게 아닌데. 이거 써보고 안나면또 바꾸죠 뭐든지 나온거 같아 뭐든지 애기가 특정 특정 패턴이 없어 살이라 그런가 오무 물색 되게 좋아졌는데 아버지가 작은거를 왜 담았냐면 독자님이 그 주둥이에 확 쿠킹이 되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생해서 죽을 거면 소용 없으니까 어망에 담아서 살아 있는 거 확인하고 나중에 방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난 잡지. 매끄러졌어. 이런. 그린에 조금 나오니까. 더 가볍게. 12호. 헤비 바뀌셨어요? 예? 헤비 아직 안 바뀌셨어요? 바꿨어요? 16, 14, 12. 지금 1 2호예요예전은 처음에 한 3분? 써봤다가 바로 바꿨습니다. 아까 사장님 네 마리인가 다섯 마리 잡으실 동안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저거. 맞아요. 그렇지. 안네 그렇지. 아니, 오늘 사무장님만 이기면 되는데, 사무장님 너무 잘 잡으시네. <목소리> 아. <아우>. 돌아볼. <목소리> 아니, 돌아볼 때마다 계속 건져내고 계셔. 나 점심 안 해. <웃음> 아, 쟤, 제가 졌다고 할 테니까. 아, 쟤, 저기 하셔. 아니, 아니. <웃음> 많이 잡으라고, 많이, 많이 먹어야 되니 많이 잡으라고, <웃음> 많이, 많이 먹어야 돼. 어, <웃음> 너무 잘잡으죠 선배님. <웃음> <섬장님. 웃음> 그렇죠. <웃음> 아 그리고 그래, 매일 타시는데, 뭐. 안 쳐다보셔도 돼요. <웃음> 오우, 갑이 <가비>, 사이좋아요. <웃음> 바닥에 깔려있네. 이 단체비 할 필요 없나? 위에도 날라먹는구나 아우 아, 이거 가벼웠는데 쩍쩍 빠졌는데 건가왜또 저기 있어? <웃음> 아, 못 살겠다 진짜. 퐁봉아. <웃음> 야, 저리가. 야, 애자 그냥 붙 잖아？어, 초롯때 누구 부러 졌 다. 처음에 맞추다 보니까 부피는 좀 있고, 그러니까 좀 감잡기가 조금 힘들긴 그래도 이상하면 무조건 참기. 쭉 계속해 보겠습니다 잘 나온다 더로도다 많이들 잡으시네 이런식으로 좀 바늘이 커서 쿠킹을 해도 떨어질 확률이 좀 적으니까 쭈꾸미 터가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미끌림이 없죠 지금 선장님께서는 메고 선장님은 줄 같은거 있으면 바로바로 올리라고 하시고 아 이건 걸렸다 자 일단 안 되는 건 바로 터트리고 파란색. 어... <놀람> so, 파란색 메이저. 두루두루 잘 나옵니다 조금 가볍죠? 허호 이야 싱거리에요 두번째 <웃음> 참네 뭐야 갑오징어냐? 갑오징어가 여자를 불어? 진짜 계속 따박따박 패턴이랄게 없고 진짜 많이 해봐야 한 진짜 15마리 한 색깔로 자 150개 고요예 네, 선상 쭈르면네 예예 하... 예, 어, 맛있네요 탐장님이 잡으신거라 더 맛있네요 문장님이 잡으세요? 하나는 가 없고 또따박따박이요 따박 한마리 잡고 한참또 한마리 잡고 따박따박 오전에 영원식해요 수요일날 인천남항 오후 시간배 탔다가 6마리 잡았어요 먹으면 안된다니까진잘 먹었습니다 점심 먹고 다시 포인트 조금 옮기셨습니다. 아이렇게만 나오면 참 좋겠다 누나와 따박따박의 중간 딱 심심하지도 않고 여기가 있긴 있나봐요 애들이 쪼끔씩 몰려드는거 보니까 에이, 난, 씨. 아이, 컸는데. 에이, 아쉽다. 자, 221마리. 시간은 2시 20분. 뭐, 비슷하네요. 한대앱은브이겠고한이앱은브약앱은이든뭐든이에은 브이앱은 브이정도이앱은 브이앱은 브이앱은 브이 쓰리거인가야 yeah. 아이고. 에이 됐 잘 됐다. 아, 물이 들어와서, 두루도루 수심이 좀 깊네요. 음, 떨어지는 것도 너무 늦게 떨어지고. 떨어진 저런데 추박꾼다고 너무 걱정 마세요. 뭐감 잃어버린 거 어차피 잃어버린 감 다시 찾는 것도 스스로 본인이고. 12, 14, 16, 왔다갔다 계속 쓴것 같아요 중간중간 내자여자가 예자. 55, 55g 약 13.3g인가? 그리고 또 62g 그리고 약 16호 뭐 그런 것도 왔다갔다 했고 추 자주 바꾼다고 뭐 너무 걱정하고 그러지 마세요 물종에 따라서 추도 바꾸고 하는 거지 지금은 수심이 깊어서 16호 쓰고 있으니까 빨리 가라앉고 좋습니다. 자, 딱. 아니요 있어요? 그냥 일년생들이라고 하시니까 그냥 저기 하는건데 사실은 산란에 참여 안하면 2년까지 삽니다 <웃음> 미덕을 행하시는거예요 지금 뒤에 잘생긴 사장님 아버지가 작다고 방생하시네요 원컬러에서 또 나오네요 아, 그린 바탕에 파란색 그 번개 줄무늬 있는 애기입니다 근데 모두 다 바디축광이 되니까 흐린 날씨에는 그 UV 랜턴 같은 거 준비하셔가지고 한 번씩 쬐해가시면서 물론 여유가 좀 있어야 돼요 무조건 어떠됐다 하시지 만 해가 떠 있으면 자연축광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UV 랜턴 정말 하셔가지고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UV 랜턴 아, 현재 시간 2시 55분입니다. <웃음> 두꺼비가좀 나오니까. 3시 30분까지 낚시하고, 30분 연장도 하고, 바로 철수할게요. 가면서 조항 사진 찍을 거니까요.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자, 아쉽게 300개는 못 찍겠네요. 3시 반까지는. 자, 246개. 250개 찍고, 다른 거 아니고 살이물때니까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바닥이 느나느나 엄청나게 하면 남은 시간 30분동안 50마리 할수 있겠지만 힘들죠 오늘 나온거 보면 약살이든 무슨 조금살이든 간에 만족합니다 한 이번 좋은 물때는 비바람이 쳤고 그래서 그렇게 좋은 조항이 없었어요 이제 물대를 좋은 물대를 찾아서 아보징어두뭐 주꾸미도 좀더 다녀봐야 되겠습니다 전화타임이 없었고 거의 따박따박 계속 나왔습니다 심심하지 않고 60! 야래 맑아진다. 느나 타임 한번 와라. 따박따박 말고, 느나. 70개, 70개. 어, 으. <웃음> 아, 70개인데. 아이, 이 으. 스포트 한번더 올려주시고 이제 마무리 하실 모양입니다 제가 배를 올리기 전까지 계속 액션하십쇼 아싸 현장이다 느나느나 한번 나와야 되는데 이야, 지금, 한 마리가 중요한데, 그걸 떨구네. 안 돼! 으! <웃음> 아, 20마리만 잡으면 되는데, 에이씨. <웃음> 아 이런 추하나 더 18호답니다 좋아하신 분 계신가요? 아 버스 타고 오셨어요? 아이고 버스 타고 오신 분 계시네. 10분 정리하시고요. 5분에 정리하겠습니다. 5분 후에 정리한데, 와 참. 다보징어 치면 297 마리. 야, 세 마리를 못 잡네. 근데, 예. 가보징어세 마리 치면 297이야. 세 3마리 어려운... 마리가 안 나와. <웃음> <3마리> 어려운... <웃음> 와, 300을 못 찍네. 야. 아, 진짜 너무하네. 와, 세 마리가 안 나와. 세 마리가. 자연을 이제 친 겁니다. 하하하하. 아 와 진짜 그러게요 와 뒤에 나오는데? 아 두마리 어 떨어지다니 <웃음> 세마리 남았네 진짜 <웃음> 환장하시겄네 두마리 남았어 자 메가우 내가 우타고 살이 물때두 마리 더 잡으면 300개입니다. 내가. 끝나자마자 막 달려갈 거니까 잘 찍으세요. 제가 300마리 잡을 때까지 선장님께서 5분, 10분 조금씩 연장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열심히 해서. 한 마리 남았어. 자, 299. 아. 끝! 됐어, 됐어. 다 됐어. 자, 채웠습니다. 예 아아 자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낚시를 종료하고 철수하겠습니다 자 버스 타고 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저 바로 달려갈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에좀 날리더라도 꼭 잡고 정리하시고요 정리가 다 끝나신 분들은 물을 좀 잠궈주시고 쓰레기는 통에다 좀 넣어주십시오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와 진짜 채우려고 하니까 이렇게 안되네 갑오징어도 빡빡 때려요? 아, 저는 가지 해가지고, 가지체에 비해가지고, 때리는 게 있고, 아닌 게 있고. 아까 뭔가 일주일 전에 체크한 갑오징어. 그렇죠. 뽕 때리던데? 네, 패턴이 되게 여러 가지에요. 예. 아, 갑오징어도 그렇죠?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엄청 재밌죠. 갑오징어 세자리서 찍어보면 다른 거 못해요. 아, 그래요? 예? 네? 맨 마지막에 세 마리 남았는데 그걸 못했어. 근데, 근데 했어요, 막판에. 딱 채웠어요 딱 채웠어요 아 진짜 그 막판에 넘겨네 아우 축하드립니다 뭐 이렇게 보니까 얼마 안되는거 같네 아우 우연히 하세요 4개 감사합 막판에 뭐 5분 10분 연장해주셔가지고 어거지로 3마리 더 잡아서 300마리 잡긴 했는데 저는 사실 처음에 200마리 넘으면서 만족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20마리, 30마리되면서 250마리 돼서는 아예 만족을 했었는데 제가 성물인지 사람이라 그런건지 2시 55분에 연장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 카운터기 250마리 찍힌 걸 들고 갔죠 선장님 좀만더 연장해 주세요 그럼 저 50마리 잡을 수 있습니다 했더니 어 그렇게 하세요 근데 너무 너무 늦게 가면 안되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면 오늘 좀 멀리 나온 것 같아요 포인트가 결국에는, 네, 제가 조금 사고뭉치가 된 거죠. 버스 타고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 때문에 일찍 갔어야 되는데, 어, 누룩히 치게 됐습니다. 다 담고 엔딩을 하겠습니다. 어거지로 300개 찍었어. 10팩 나왔습니다, 10팩. 선장님도 3분 계시니까, 제가 2팩 가져가고, 오늘 처음 하셨다고 하시니까, 3팩 드리고, 아니 아니요 아니요 나 받았다고 나 받을 그래, 그럼 일행이래도 드리시라고 아니 여기 다 많이 잡았어요 이거 못 잡으신 분더 그래. 나눠줘 어, 못 잡으신 분들 계셔? 다 잡으셨어요? 아 잡으셨어? 나 너무 많이 잡았어 오늘 그래, 구독자님들이 나왔더니 저는 그럼 한 편만 가지고 가세요 한 편만 이 이거 저 앞에 붙들게 자닭 그린가 하나 나눠줘 어, 저저저어수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장님은 너무 고수니까 하나만 드릴 거예요. 네, 형님, 마,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아, 그럼 내가, 내가 세패까지 가야 되겠네? 아, 쭈꾸미. 근데, 근데 왜 이렇게 잘하시는겨? 자기가 잡았어요. 어, 어거지로 찍었어요, 어거지로. 네, 장님수고하습니다예수고하아못 네. 재웠어요? 찍었다 이거. 갑오징어까지 해가지고 네 엔딩하면서 얼마나 잘하겠는데 사람들한테 갑오징어 아, 뭐. 세마리까지 쳤어요 그냥 어, 네. <웃음> 막판에 되게 안나와 그러게요 아유, 버스 선지 못하시고 네. 여유있게 할는데 네. 전에 작년에도 버스 타고 온 사람이 좀 늦으니까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아... 그래서 대청까지 틀어놨어요 네. 네. 오늘은 괜찮을까요? 자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가오 승선을 했고 초대받아서 정말 즐겁게 놀고 갑니다 그리고 300마리 찍으라고 어, 3시 30분에서 5분, 10분 계속 연장해 주셨어요 지금 내만의 물색을 보니까 산이 물색 같은데 거기서는 그렇게 물색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조차가 약 4m였었는데 선장님줄 잡아주시는 게 너무 스킬이 좋으셔가지고 편안하게 그렇게 낚시를 했습니다 메가오 좋은 선사니까 다음에 또 한번 초대받고 또 타기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올해 첫 어, 300마리인데 약간 억지성이 있죠 갑오징어 3마리를 해가지고 근데 아, 굉장히 뿌듯합니다 어쨌든 약살이든 조금살이든 살이 물때 300마리를 찍었다는게 너무 뿌듯하고 메가오 좋은 선사입니다 자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자 사무장님 수고하셨어요 예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다음에 또 올게요.